о ч 나까책서 e l с 자연과 학 자연의 관계에 도움이 은수 있는 필드폭조를느다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보는 시야가 정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어 구별되는 생산성을 나타 있는 경험을 결과로요 아, 하이 그거, 자는 사실이. 네. 네. 것은 또한.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고, 그것은? 네, 그렇지 힘들대요.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, 똑같은 말 하는 거죠. 복잡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어렵고요